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어, 요즘 블로그인포 또 에어드랍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에어드랍 라이브를 통해 여러 프로젝트 에어드랍 잘 받고 계시죠? 그리고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에어드랍 드리는 뿐만 아니라, 럭키드랍 당첨자들에게 매 퀴즈마다 남은 상금을 모아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베스텔라 코어거에소와 함께 했는데요. 두 개의 프로젝트 에어드랍 잘 받으셨죠? 그리고 일요일까지 두 프로젝트 럭키드랍 이벤트 응모 가능하니까요. 꼭 응모하시고 푸짐한 상금의 주인공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쿨친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도 어김없이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에어드랍이 제공되는데요. 프로젝트 공개에 앞서 상금부터 공개하도록 할니다 할게요. 상금은 그럼, 바로 다음 주에 프로젝트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디플로우 거래소입니다. 디플로우는 신규 마이닝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를 이용할 때 안전성과 높은 보안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곤 하는데요. 디플로우 거래소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보안성을 갖췄는지 궁금하시죠? 디플로우의 경우는요, 3중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핫월렛, 웜월렛, 멀티시그 콜드 스토리지로 고객의 자산을 나눠 예치하여 고객의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합니다. 에어드락 라이브에서 디플로 퀴즈에 매일 참여해주시면 5일간 1인당 최대 325DFL 에어드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 럭키드락 이벤트 역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럭키드락 상금 무려 51만 2 5 0 0 DFL이 주어진다 합니다. 카카오 풀칠토에 이벤트 확인하시고 푸짐한 상금의 주인공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프로젝트 공개하도록 할게요. 해시레이트 토큰 HRT입니다. HRT는요, 실제 해시레이트에 기반한 최초 토큰이라 하는데요. 채굴로 인해 해시레이트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시레이트 분산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그 밖에 이 해시레이트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51% 공격은 이 채굴 산업의 치명적인 위협 요소로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HRT가 풀고자 한다 합니다. HRT가 구축한 이 해시퍼 생태계를 통해 이 플랫폼 수익을 공유하고요.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또 강력한 해시퍼 생태계를 조성한다 합니다. 여드름 라이브에 HRT 퀴즈 매일 참여해 주시면요. 역시 5일간 풍성한 에어드랍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 라이브를 통해 에어드랍 차곡차곡 모아 두셨다가 혹시 또 모르잖아요. 효자 에어드랍이 될지도 여드름 라이브를 통해 에어드랍 주인공 도전하세요. 그럼 안녕.